全隊員水中戦に備えようグレン発局式発進王様から動かないと部下がついてこないだろうなら必ず手にて全ての挑戦クリア敵陣営をそこかい少女立ち向かいますそこだ無理ここにそこかい少女<笑><笑> 누츠비 브리아 가면 으로 나다니 이나만. 오나 ぼくのはっはっはっはっはっはっはっはっはっはっはっはっはっよし私は今回の任務も成功したな<笑> 그럼 즐거운 사냥 되시길바랍니다 우리 차례다! 고불인가 부족이. 광대사. 니자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얼른 맑은 하늘, 영영 흥내 친구들이야. 호흡기 옷, 허니고요. 거슬러, 거슬러, 거슬러, 거슬러, 거슬러, 거슬러, 거슬러, 거슬러, 거슬러, 거슬 거슬러, 거슬러, 거슬러, 거슬